안 가요. 하겠습니다. 안 가. 빨리 와 빨리. 안 돼, 안 돼. 시간이 없어요. 저희 어... 지금 전국을 투어해야 돼요. 아, <웃음> 잘 찍고 있죠? 어, 예. 시점. 예, 예. 본인이 구경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을 찍어 예, 예. 허락하는... TV. 어. 일단 베타들이 먼저 보이고요 알몬드 입을 해놔서 먼저 베터리 네. 일단요 안녕. 응. 안녕하세요 대표님 계세요? 어네아 네, 안녕하세요 헉! 어. <웃음> 훌라곤 봐! 어. 일단 사장님은 좀 이따 인터뷰 때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갑자기 인사시길래 아시는 분인 줄 알았네요 아 어, 진짜요? 네, 네. 아, 어. 아, 이것도 이쁜데? 이거 보세요 어. 이게 지금 상단에 있어서 그렇지? 깔끔한 네. 거 설명을 보시나요? 네. 보 네. 금붕어들. <웃음> 와. 와, 진짜 예쁘다. 어, 진짜 이거예요. 나 이거 너무 예쁜데. 메알루? 네, 전 이거예요. 이거요? 이거 이거. 그거? 먹는? 네. 얘도 예쁘네. 근데 난 이거 와 이거 진짜 예쁜데. 아. 와, 진짜 최고다. <웃음> 스푼. 어있 이거들 냈게요. 지금 애들 밥 먹은 거 같은데? 이거 어... 뭐 먹나? 네. 야... 우리 생물실 맞죠? 생물실이에요. 근데 생물실에 레일을... 레일... 수초들이 빽빽하게 해야 해서... 어. 오랜만에 보는 그냥 몰티들. 어? 이거 d 아닌가? 개레 와, 이걸 딱 여기서 해보네, 또 여기서 보네 또. 개렛 안녕. 와. <웃음> 알비너 콩모터있고요 이거 보세요, 이 수초. 이 수초 마음에 안 드세요? 아, 테드 스타일이 아니죠? 예. 네. 감사합니다. 이것도 전 예쁘네요. 이야. 네. 생물실이 기본적으로 수초가 네. 신경이 써요. 그래서 그렇죠. 생물실 같지 않은 생물실. 네. 와대박이 이거 뭐야 이거? 쿨리 로치. 아리 로치. 멜론 바보. 오랜만이네. 야, 진주린이 엄청 귀엽네요. 진주린이 귀엽죠. 와. 저도 지금 오랜만에 보는 고기. 오, 오랜만에 오. 보는 고기들이 오. 많아요. 갈비나 음, 네. 홍백 되게 예쁘다. 맛이 너무 좋다. 조명도 좋고. 아. 야 이거 오랜만에 체크보고 다들 테드 예. 생물실에서 제일 마음에드는 생물 저요? <웃음> 잠시원 이거 안 예뻐요? 아, 나 이거 너무 예쁜데? 예, 알겠습니다 어디 가지? 생물실에서 이건 지렸다 하는 거 저요? 네 그리고 이거 초록보고? 예. 네. 왜요? 제일 좋아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고 아 보고 네. 그리고 진짜 진짜 그냥 뭐 예쁜 거는 저는 이 금붕어 가 예쁘네요. 금공어. 예, 스포한 이렇게 큰 스포한. 귀여워, 귀여워, 진짜. 어, 이게 이거. 생물실 같지가 않네. 그건 진짜 그러네. 네. 와, 이거 배터를 봐. 오, 왜? 저 처음 보는데. 클라라? 예. 어, 신기하다. 레기 같은 거 예. 클라라입니다. 야이것도 여기 영... 또 있네요. 홍진주 네. 다이아몬드 헤드 네온 테트라 본적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다이아몬드 헤드 네온 테트라. 난아 그린 네온이 섞여 있네요. 이거 음. 다이아몬드 헤드가 되게 예뻐요. 사진 빨를안 받아지는가? 아 아, 다이아몬드는 생물식인데 세팅해 놓으니까 더 예쁘네. 진짜. 예쁘다. 잘 찍고 있죠? 어예 시점 예 본인이 구경하지 말고 이거 핸드폰을 찍어야죠 어, 예. 아 그렇죠 예. 와... 이 구피가 어떻습니까? 어... 저는... 아니죠? 예. 저는... 저는 차라리 이거 옆에 거어 옆에 거 예. 아이비노 네온블루 터파이즈 구피고 이게 마음에 드신다? 예. 저는 이게 너무 예쁜데 아. 알비노 플래티넘 네드 모자이 크 구피 야. 와 이거 진짜 진짜 예쁘다 정말 사가야겠다 쌍으로 사주십니까? 어떻게 갖고 가려고? 자야되니까 포장해야 그거 내일까지 버틸겁니다 이거 좋아하실 것 같은데 다리오 다리오 오! 오! 이거 다큰거예요 이게 아다 큰거고 숫컷이더 빨갛고 안꽃은 작고 가세요 다리오 다리오 오랜만이다 음. 스칼렛 바이 처음 보시는게 많을건데 토파지 보고 이것도 처음봐요 음 토파지 음. 귀엽다 <웃음> 와. 잘 찍고 계세요? 어예 예. 구경하고 있어가지고 <웃음> 어, 이거좀 약간 예, 딱 옛날에 한창 있던 그런 스타일 수준인데 제법 수준 진짜 개구리다 진짜 핵맨? 개구리가 있네? 어. 아니, 그, 이, 모형 아니지? 어, 이거 귀엽다 잠시만 모형입니다 아, 그래요? 예. 네. 아, 깜짝이야 안 움직이잖아 뻥에 사실 살아있는 겁니다, 팽맨이라고 이거 이거 이, 이저 이거 예쁜데요? 라미네 되지? 응 네. <웃음> 좋아할 것 같아요 어... 진짜... 자, 평범시에서 네. 가장 마음에 드는 게 아까 보거 보거랑 저 지금 바뀌었어요 또 바뀌었어요? 이거 이거 이거 라미네지? 네. 골든몰 라미네지? 네 골든몰 라미네지? 네. 라미네지? 저 처음 봐요, 실물은 네. 네. 저도 바뀌었습니다 뭐야이이 이 구피요. 아. 구피가, 구피? 구피를 내가 안 좋아하거든. 구피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미쳤는데요. 어... 아, 이게 안 나온다. 그러네. 어, 나온다 안 나온다. 와 이거 진짜 이거. 실물이랑 다른데. 실물이 빛이 나는데요? 그냥 번쩍 번쩍? 아나 이거 진짜 사고 싶다. 사가야지. 자어 생물실도 이렇게 한번 돌아봤고요. 사장님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가시죠. 너무 지금 서로 부자연스러워요. <웃음> 아, 네. 좀 약간. 자하나둘셋자어 드디어 파라크와 사장님을 이제 모셔봤는데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수족관을 네. 운영하시게 된 계기 한번 말씀해주시죠. 네. 네.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열대어를 이제 접하게 되가지고 <웃음> 나름 이제 나름 몇십년 이제 한 속에 뭐 하는데. 와. 아무튼 열대를. 뭐 처음부터, 그부부터 시작해서, 그냥 대형을까지뭐다 해보다가 결국 뭐 이렇게까지 왔는데. 아. <웃음> 네. 그럼 시작하신 지 네. 얼마나 되셨어요? 이수한관이 3년 이제 조금 더 됐어요. 3년. 아, 네, 뭐 3년만에 3년 정도. 그 정도의 인지도를. <웃음> 아닙니다. 와. 아, 인, 거의 진짜 인스타에서, 인스타 아니세요? <웃음> <맞아요>. 인스타에서? <웃음> 무조건 가야된다. <웃음> 예, 예. <여긴> 가야 진짜 펄은 <웃음> 가야된다. 야. 근데 와보니까 확실히 진짜 너무 놀랬습니다. 진짜로. <웃음> 제가 이 말했죠. 여기가 한 시간 거리면 잘 본다. 예, 아, 네. 진짜.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네. 펄 아쿠아를 한마디로 정의하면 음. 딱, 뭐, 이렇게, 저렇게 또 자랑하고 싶은딱 네. 한마디로. 펄 아쿠아는 멀티샷. 음. 오! 네, 펄 아쿠아는 멀티샷입니다. 예, 예. 네. 완전 동의됩니다. <웃음> 야, 진짜 동의됩니다. 네. 저희가 이제 네. 레이아웃부터 뭐, 네. 특수어, 소형 특수어, 뭐, 이제 팔루다리움, 테라리움, 크이제비바리움 그러니까, 뭐 이제 모든 장르를 이제 저희가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음. 네. 약간 피규어를 네. 잘 활용하시는 것 같거든요. 아, 이거 네. 너무 제 스타일이거든요. 피규어를 <웃음> 네. 잘 저도 활용하게 뭐된 계기나. 애니메이션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토토로 애니메이션도 뭐 좋아하긴 좋아하고. 아. 근데 일단은 초보자분들도 뭐 이런 이제 아기자기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고, 엄청 많아요. 예, 네, 맞아요. 네. 진짜 네. 맞아요. 막 이렇게 막 엄청 거창한 이런 네. 것보다도 이런 네. 아기자기하고 작고, 막. 이런 것들 좋아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예. 저도 좋아하고 예. 손님도 좋아해서 아 네, 그렇게 저, 하게 됐어요. 솔직히 필요 크게 그걸 몰랐는데 음. 저 잠자리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 <웃음> 아아 오, 컨, 컨셉이 있을 것 너무 좋아요. 따라야지. <웃음> <웃음> 자그 <웃음> 펄락과 가장 잘하는 거 장점 한 가지만 딱 포락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건강한 생물. 건강한 네. 생물. 네. 아. 건강한 생물은 이제 제가 좀 잡을 합니다. 뭐, 인터넷보다는, 뭐, 가격적인 면에서는 당연히, 뭐, 저희가 이제, 높을 수는 있는데, 음. 그만큼, 이제, 제가 이제, 좀, 멸의를 좀 다해서, 뭐, 검역, 뭐, 축양, 뭐, 이렇게 극도, 이제, 먹이 반응 같은 것도 음. 끌어올려주고, 그, 발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이제,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음. 이제 소비자들, 이제, 집에 가서도, 예. 음. 그냥 뭐 무탈하게 그냥 아. 예, 살수 있게끔 해주는 아. 예. 그러니까 직후에개최보다 확실히 취향을 좀안정화시게된게 그렇죠. 예, 확실히 틀입니다 아. 저희도 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예. 죽는 거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은 최대한 이제 그런 것들은 예. 소비자들한테 안갈수 있게끔 아. 최대한 노력을 좀. 래요네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어왕 스타일은 혹시? 좋아하는 러 음. 어. 음. 애니몰 로 t v